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편집자님께서 특별한 걸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바로 검사모 이상형 월드컵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사막 고바이은모형순 자! 16강입니다 불편을 드려 감사한 하이델 vs 불편을 드려 죄송한 하이델 이거 가지고 저 아직도 하이델님 놀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세요? 아불편해드려서 감사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걸 좋아해서 감사하답니다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로 바로 나올 줄 몰랐어요. 빠네. 편집자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요런 느낌이신데 저랑 맞은 편 자리에 계세요. 근데 이제 일하고 있으면 부르면 또 방해될까봐 모니터에서 이러고. 이러고. 세월아, 내월아 눈이 마주칠 때까지. 눈이 마주치면 그때 살까. 아니 그래도 같이 고생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편집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왜 자꾸 내가 막막 이상한 걸 듣고 왜? 남국민 닮으신 것 같아요. 진짜 닮았어요, 근데? 진짜로? 또 하나는 머리끄댕이 잡는 G M 배어몰벼상임배우님이 배어 실제로 보면 되게 체격도 좋으시고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세요 근데 내면은 완전 소녀 어배우님 뭐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면 어머나 제자리에 오셨네요 어머나 이런 어쩔 줄을 몰래 하시는 반전이 있는 매력이 드신 분이라 저는 배우로 가겠습니다 자아 이거 어렵다 진짜 그냥 이성적인 느낌으로만 보면은 둘다 너무 제취향이에요이침착맨님은 목소리가 되게 굵고 이렇게 울림이 좋으셔서 혼자 막 동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그리고 우리 조르다인 마냥 밝은 스타일보다는 어둠이 있는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악으로 물들어가는 약간 그런 과정이 약간 섹시해 <웃음> 왜, 왜 여기서 벌써 만난 거지? 이두 사람이? 강한데 약간 어두워 하지만 내 여자에겐 상냥한 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내가 조르다인의 여자친구가 된다면 이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요 골라야 돼 콜라야 진행이 돼, 콜라야 돼. 그래도 역시 마음 따뜻하고 목소리 좋은 게임 잘할 침착맨에게 가겠습니다. 우리 나이 죄송해요. 그 경용과 함께하세요. 다음은 아하. 끝까지 시면로 주지 않았어. 언제나 주황색 뿐이었지. 오렌지 주스 같은 자식. 뭐해문의 배열 중에 좋은 걸 골라보자. 난해문도 없어. 영순이 급해 봐봐. 시면 시면은 개뿔. 시면에 시웠다 안났어 진짜. 그리고 우리 집사 에이드 너무 좋아 너무 젠틀해 계란 받고 우유 받고 할게 너무 많았어요 얘가 있은 이후부터는 보셨습니까? 딱. 약간 날 챙겨주는 굉장히 깍듯한 느낌? 그리고 훈남이잖아요 솔직히 잘 생기지 않아서 요 안경 하나 딱 쓰고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당연히 에이드는아니니까끄죠 샤카투 이것도 쉽다 당연히 모이언트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이 친구의 이벤트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초면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 모이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을 봐요 어떻게 안 뽑을 수 있어 아하 요게 바로 요요요요 요망한 요, 에이인저이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14만 얼마 은화로 할수 있는 이벤트를 뭐 많이 했다면서요 어, 이렇게 쫙쫙 돈을 땡겨 벌고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펄 이거 만펄 고르면 진짜 펄 주나, 주나요? <웃음> 지금 좀 펄이 많이 필요하긴 한게 100펄씩 해서 그거 그거 너무 열고 싶어요 하루에 3개씩 여는데 속 터져 죽겠어 <웃음> 내가 운이 좋다면 한번 뽑자마자 이 중에 하나가 뭔가 최고 보상이 있을 텐데 안 나와요 펄은 좀 가고 싶기 때문에 펄로 가보겠습니다나 <웃음> 이건 처음 봐 이거 뭐야? 선봉님이 진짜 이런 적이 있다고? 선봉님 괜찮으신 실물 느낌은 이런 느낌이 아니시거든요 떡 부러지는 느낌이고 표정이 별로 없으세요 제가 따라했어요 기쁜슬픈분노 집에 가고 싶은 근데 이렇게 귀여운 또 실수를 하셨네요 또 제가 나왔네요 너무 예쁘죠 들어가자마자 딱하면 캐릭터에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답니다 저는 레인저의 각성은 헌터 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스윗하고 다정한 에이든이냐 내 자식 같은 모이 헌트냐 이게 부모의 마음일까요? 그래도 자식에게 마음이 기우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불편을 드려 감사한 하이델 대 머리채 잡는 GM 돼요 하이델을 한번더 언급하면 저 진짜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하이델님이 이게 어쨌든 뭐야? 타이틀이 뭐야? 이상형 월드컵이잖아 저는 약간 이런 상남자 스타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배어로 가겠습니다 두분다 목소리가 좋으세요 이거는 인정해야 돼 굉장한 중저음의 편안한 목소리고 약간 물텀벙님은 조금 더 약간 어린 보이스 농익지 않은 <웃음> 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컨설팅계의 원탑이라고 하기엔 또 제가 아직 만나볼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이렇게 침착맨을 계속 뽑아버리면 제 다음 컨설팅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가 조금 있고요 각성 클래스를 헌터로 아는 물터뭐 매력있잖아 솔직히 나만 그래? 약간 이 부족한 면 채워주고 싶지 않아요? 약간 조르다잉이랑 비슷한 이거에 빠져있는 것 같아 저는 완벽한 것보다 약간 모질한 면이 있는 음, 모질이 물턴봉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편집자냐 펄이냐 물론 펄 중요하죠 물론 돈 중요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마음 아닐까요? 사람에 대한 애정, 함께 일하는 우리 친구 저는 그런 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돈이냐 사람이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나에게 지금 소중한 걸 생각해야 되는 걸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저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GM분들도 거의 다 모르고 제가 운영팀도 아니다 보니까 다들 초면인데 배우님이 진짜 상냥하게 잘해주시고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펄은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영롱하고 소중한 건데 근데 펄 고른다고 펄준 것도 아니라며 그죠? 앞으로의 협업을 위해 GM 배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콜 나왔어 GM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틀린다는 점못타가 난다는 점 아, 나는 굉장히 매력있다고 생각해 다 알죠 아시죠 몰라서 이렇게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실수를 하신 건데 이 실제 모습을 알면 더 매, 반전 매력이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모이언트는 또내 사랑인데 우리 우리 탐방님이 귀여워도 내 자식 내가 차마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거는 모이언트 가겠습니다 내 사랑 모이언트 갑니다 에이 이게 결승야 글쓴이 바로 결승이네 야 이거 결승전에서 바로 모이언트랑 배어가 만나버렸습니다 GM 배어님께서 타이탄을 하셔도 제 마음속에 <웃음> 우리 모이언트가 우리 모이언트밖에 없어요. 배우님이 모이언트처럼 생겼으면 내가 또 아, 조금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어 전자엽 여러분 저는 의리를 지켰습니다 박수 지금 이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걸 사실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어 너무 재밌고 하나 좀 궁금한 게이 선택지들을 편집자 혼자서 준비를 한 것인가 이거 내부 고발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이델 그거는 저도 알았어요 그 물터벅님 그거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영상으로 나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아, 이거 유저분들이 좀 이렇게 더 재밌게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튼 저는 되게 재미... 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제 남자 취향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이제 모이언트 좀꽤 그래도 키웠거든요 디스트로이어를 할지 타이탄을 할지 좀 많이 고민은 되더라고요 초천한 번씩만 해줄 수 있을까요? 디스트로이어는 이래서 좋다 혹은 뭐 타이탄은 이래서 좋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은 그거 참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또 이상형 월드컵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